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끊어내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죽어서 좌파 세력들의 전설이 되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도 과연 영웅이었을까요? 그는 과연 전설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냐?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 전후를 면밀히 관찰해보면 그가 왜 죽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고개를 뜹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지아 시인, 미네르바, 박대성,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또한 사람은 좌파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었다가 그들에게 등을 돌려버린 생명을 찬양하는 시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타격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당대 최고의 인터넷 인플루언서 전혀 다른 직업적 배경을 가진 이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공통점을 아시게 된다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파 국민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깨달음을 줄지도 모릅니다. 중도층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소스라쳐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좌파들이라면 아마도 길길이 날뛸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채로 방송을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알찬 내용, 불의한 자들이 싫어하는 방송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네르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의 경제 관련 글을 연재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박대성 씨. 그가 쓴 80여 편의 글들은 누적 조회수 730만여건 댓글 33000개 답변글 2000여개 찬성 9만여개라는 아거라 경제 분야의 글들 사상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던 바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경제에 관한 해박한 지식 설득력 있는 문장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리먼 브로더스의 몰락을 예언했고 이어서 경제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측한 바 있는데 실제로 그 예언은 적중됐습니다. 주류 언론이나 방송 3사에서까지도 그 필명이 언급되고 그에 관한 특집방송까지 제작되었을 정도로 당시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일종의 사회적 신드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타오르는 미네르바에게 기름을 끼얹은 셈이었습니다. 첫째, 2008년 당시 우리 사회는 소고기 광우병을 과장 보도한 mbc pd 수첩으로 인해서 촛불 시위가 극에 달았던 시기였습니다. 둘째 미네르바는 주로 반 mb정부 반여권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경제위기론을 역설했었습니다. 셋째 좌파운동권 세력들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명박 정권 타도운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광우병 시위가 전국을 달구면서 위기의식이 대단했던 것인데, 여기에 미네르바까지 나서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반정부 세력의 시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의심스러워했던 꼴치 아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 미네르바는 뜻밖의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정부가 달러를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는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때마침 구속의 빌미를 제공한 미네르바 박대성을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구속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서 20억 달러의 외환 방어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즉각 저파운동권 세력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재 정권의 검열 부활이라면서 미네르바의 구속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09년 4월 20일 마침내 그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는데 문제는 출소 후에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감돼 있던 당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주 면회를 왔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충격적인 부탁을 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죽어주면 안 되겠냐 당신이 죽으면 이명박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수 있고 당신은 정권을 붕괴시킨 열사로 역사의 길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면회를 신청하고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설득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대성씨는 자신에게 죽음을 요구한 자들의 실체는 좌파단체 소속 청년들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물 죽음을 강요당했던 김지아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59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여기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5.16 군사정권이 탄생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지 학교에 되돌아가게 됐는데, 1964년 6월 한일구력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 소속으로 6.3항쟁에 참여했다가 구속수감되어 4개월간의 복역 후, 1966년 8월 7년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1970년 저항시 오적은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오적 때문에 김지아는 반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결국 김지아는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그후 1973년 4월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의 딸과 결혼했고 이듬해인 1974년 민청행령 사건에 다시 연루되면서 체포됐고 사형선고까지 받아서 긴 억고 생활을 했습니다. 비로소 1980년에 석방됐습니다. 문제는 이 감옥에 있던 기간 동안 김지아가 겪은 이상한 일입니다.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운동권 동료들이 충격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김지아에게 죽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의 죽음은 독재를 타도하는 불길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너의 죽음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설득 그들의 지배한 설득과 압박은 심각한 정도였다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김지아는 그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생명은 중요하다. 생명은 내 것이지만 내 생명을 끊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다. 무엇보다 내 생명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 아내의 것이요 나를 낳은 부모의 것이요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것이다. 어쩌면 그 시절 운동권 세력에 지배한 자살 권유가 김지아로 하여금 훗날 생명존중 사상에 심취하게 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시절 장모인 박경리 씨가 자기 사위 김지아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석방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 운동권 세력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김지아의 석방 운동을 못맘땅히 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위를 하던 박경리 작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다는 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픽션도 아니고 검색해보면 기록으로도 다 나와있을 정도입니다 이 해괴한 자들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동료라면서 함께 독재 타도 운동을 했다면서 동료 김지하에게 죽음을 강요했고 동료 김지하의 석방을 방해했고 석방을 탄원한 가족들에게 공격을 가한 자들 이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김자는 1991년 4월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 이후에 운동권 학생들의 분신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런 칼럼을 기고하여 좌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지금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민중에게서 무엇을 배우자고 외쳤는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삶의 존중, 삶의 지혜를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가? 어느 민중이 당신들처럼 그리도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리던가? 당신들은 흔히 지도라는 말을 쓴다. 또 선동이라는 말도 즐겨 쓴다.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환상적 전망을 가지고 감히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선동하려 하는가? 더욱이 죽음을 찬양하고 요구하는가? 재증신인가? 김재신이왜 평생 생명존중 사상을 연구해왔을까요? 감옥에서의 경험과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그 집단이 죽음을 이용하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철저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서게 됐고 이렇게 죽음의 구판을 멈추라고 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판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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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왜 죽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고개를 뜹니다. 첫째, 그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 미네르바에게 요구했던 그 죽음, 김지하 시인에게 요구했던 그 죽음,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들의 설득,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 누군가가 노무현에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면 그 요구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센 것이었기에 결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에 대한 의문입니다. 누가 돈을 받았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권양숙 여사이든 그 가족 중 누구이든 그의 비서이든 대광실업 박연철 회장에게서 노면 적으로 전달된 뇌물성 돈은 총 75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시가 2억원상당의 피아제 시계까지 드러났는데 이 정도 규모의 뇌물이면 자신이든 아내든 구속을 명키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자신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했다 해서 부인 권영숙 여사가 노무현 모르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노무현이 모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증거들을 눈앞에 들이밀자 노무현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 그가 왜 절박해졌는가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누군가가 그에게 죽음을 강요한 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소위 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 자파 언론들은 전혀 노무현을 두둔하거나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공격의 방향이 좀 이상하더라 그 말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놓고 노무현이 죽어야 진보가 산다는 투의 논설들을 노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하기 바로 전 1, 2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냈던 것입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2009년 4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라는 기사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이에나 때에 물려 죽지 마시고 지도자답게 산화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불합니다. 라고 대놓고 죽음을 주문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죽음 교사 수준이었다고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한겨레는 2009년 5월 1일 신문에 비굴이냐 고통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직생 생직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나를 더 이상 역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 볼 일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죽어달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자파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미네르바에게 죽음을 요구했던 그들 감옥에 있던 반독재 저항의 상징 인물이었던 김지아에게 죽음을 요구했던 그들 그들이 또한 사람에게 약간은 다른 방법으로 과거 그랬던 것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그것도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죽음의 결단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인규 전대검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은 노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장 제출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과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이자 5년 내내 청와대 민정비서로 노무현을 도왔던 그자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노무현을 끝내 밀어냈던 자가 바로 문재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깝다고 느끼던 사람의 배신이 더 아픈 법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이 사라지자 문재인과 진보 언론은 그 책임을 검찰에게 돌리면서 노무현의 전설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죽음을 강요당했던 세 사람 미네르바 박대성씨, 김지아씨인, 노무현 전 대통령 두 사람은 죽음의 선택을 거절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를 받아들여서 죽음의 대가로 좌파들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구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유우파 정권도 늘 실수를 하고 과오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강요하고 이용하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저런 소름 끼치는 짓은 안 하지 않습니까 김치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